안녕하십니까.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제가 한달 조금 전에 양재동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가게 얻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더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재동 이 자리를 얻은 이유는 권리금이 없어서, 두 번째, 시설이 한 1억 5천 정도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달 영업하고 영업을 안 했다는 점 나머지 시설을 다쓸수 있다는 점세 번째, 가게 규모에 비해서 양재동인데도 월세가 싸다는 점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2천하고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3천 미만으로 해서 가게를 하나 차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 여기 사실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1억은 제가 그동안 장사해서 주류 회사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류 회사의 주류 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무이자로 1억을 보증금을 넣고 양재동에 있는 메인 상권은 아니지만 직장인들도 많고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의 45평짜리를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를 안할 수는 없어요. 저희 컨셉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기존에 이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컨셉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장소에 따라 어떤 걸하냐 어떤 가게를 오픈하냐 여기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자 일단 가게를 하면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방 주방에 그 전에 주방은 꽉 막혀 있었어요 꽉 막혀 있고 주방을 굉장히 크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을 조금 오픈형으로 조금 바꿔줬고 우측팬에 있는 부분은 주방의 일부분을 백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기서 반찬 나와야 되고 주류 냉장고 들어가 있고 저기서 주방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할수 있게끔 그래서 주방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백발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나누어 줬고 여기 와 보시면은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해산물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지위가 있으신 회장님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라도 룸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 그 전에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기둥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이유리창 하나 때문에 여기 공간이 다 죽어요 흡연실처럼 이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여 있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뜯어내 보니 바닥도 똑같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은 새로 싹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북박이 의자로 이쪽 테이블을 거의 한 9석 정도로 쭉 일렬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그냥 4인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6인석으로 더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항상 시행착오가 나죠 이쪽은 6인석으로 해버리면 너무 막히는 것 같아서 4인석으로 다시 바꿨고 그 6인석은 이쪽으로 뺐습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조명은 무당집처럼 막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했었는데 조명은 좀 깔끔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다시 한 거고요 폴딩 도어가 그전에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다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폴딩 도어는 다시 하고 그리고 앞쪽 테라스도 최소한 한 테이블 정도는 바쁠 때 앉을 수 있게끔 테라스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 30cm 정도 더 뺐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좀확트이게끔 입구 쪽을 그런 인테리어로 바꿔놨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최고의 인테리어는 뭘까요? 최고로 중요한 인테리어는 손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유입이 돼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와 손님이 많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최고의 인테리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테리어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유입시킬 수 있게끔 손님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그 능력 장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실제로 강남 서초 2구역에서 돈요 정도 드리고 할수 있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운이 좋았고 지금 현 상황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이런 매물도 나와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장사를 시작하시기에 자리를 좋은 자리에 얻기에 어떻게 보면 은 훨씬 유리한 점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양재점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인테리어 할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광수TV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